오순절주의자들이나 그 신비주의자들은 본문의 그 개시적인 어, 사건으로서의 의미를 다 묵살하고 오늘날도 이와 동일한 이적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같은 일을 추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으로의 근본적인 회복을 바람이 없이 단순히 질병을 고쳐보겠다 하면서 그와 같은 속임수에 넘어가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는 참 무지한 행태입니다. 그와 반대로 기적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은 인본주의적인 측면에서 다른 쪽으로 접근해서, 그저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해야 하는 정신 정도를 이제 기독교로 나타내고, 어, 본문에서 이제 교훈하려고 을 하는 것을 찾, 찾고,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나라와는 먼 인간의 나라 정도로 생각하고 본문을 사용합니다. 과연 본문의 사건의 접근함에 있어서 그렇게 밖에 볼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작정에 따른 높이 되신 예수 그리토의 사역의 완성을 향한 그 연장선상에서 사도들에 의해 첫 번째로 이루어진 이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이적이라는 것이 아무런 연결점도 없이 무질서하게 그저 특별한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관련되어 어, 내리셨던 예수 그리토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약속된 성신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이는 그런 표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를 통한 경륜을 펼치시면서 그리고 계시를 받는 역사적인 상황의 수준을 아시고서 그리고 계시의 완성과 관련하여 아울러 당사자들의 부르심을 고려하면서 포괄적으로 섭리하셔서 본문의 사건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남에서부터 병든 사람이 기독교라고 하는 외형의 그, 그, 그, 일꾼들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그,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고통을, 어, 벗어나게 됐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기 위한 그,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도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도들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실 높이 되시기 전에도 사도들이 더큰 일을 하게 될 것, 그 자신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동일한 사역을 하게 될 것을 미리 예고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이고, 이제는 또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틀 안에서 이 사도들의 사역을 또 이해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성경 개시의 완성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도 함의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진병의 구원과도 관련된 그런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신다고 할 때는 그냥 단순히 그, 그 한두 가지 문제를 그 풀기 위해서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웃음>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병 걸린 사람이 사도들에 의해서 병 났다 하는 정도의 이야기로 이것이 쓰일 그런 본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대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인 사도들은 이전의 성경과 예수 그리토의 가르치심과 성신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런 구속사적인, 구속 역사적인 형평 가운데 쓰임 받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자신들이 구속사 안에서 어떤 위치에서 이런 일을 하는가도 알고 있었던 것이고 높이 되신그리스도께서 어떤 경륜으로 교회를 통해서 일해 가시는가도 알고 그 안에 쓰임받는 존재로서 자신들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사건에 접근한다면 본문의 이적은 단순히 반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나 아니면 한 정신만 빼먹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 아니고 아니게 됩니다. 이 이제 본문의 내용을 자서 이렇게 보면서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다른 사본들을 보면. 그 즈음에 라고 하는 표현이 이 3장 1절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배자 사본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이나 그뉴 오메리카 스탠다드 바이블을 보면, now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NIV 성경에서는 one day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 지난주에 보았듯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성전을 출입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로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메시아적인 공동체의 특징들을 나타냈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되던 어느 즈음에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음을 알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께서 승천하실 때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셨고, 또한 예루살렘에서부터 약속된 일들이 성취되어 나아갈 것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약속의 진행을 바라보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제 제자들이 아닌 거죠. 아직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력들이 예루살렘에 주, 주축돼서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이전에는 굉장히 두, 그런 사람의 소리에 두려움을 갖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두려움 없이 이제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역을 하고 성전도 출입하고 물론 그 그들에게 표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줬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웃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생각했습니다. 1차적으로 오순절에 그 성취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 사도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속사 안에서 이전에 가리키던 성전의 의미가 없어졌지만 복음전도의 그 편리성 때문에 자주 성전에 올라갔고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의 체험을 구체적으로 확증했습니다. 성전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전의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도 왜 성전에 올라갔는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이제 그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종교적 신심을 가지고 나왔고 사실 그들이 본질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을 못 보니까.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의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나왔고 또 거기 이렇게 모이기 쉬우니까 그렇게 모여서다 하는 것을 그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의 체험을 구체적으로 사도로서 확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즈음에 베드로와 요한은 또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인 제 9시에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제 9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도를 드린 것에 대해서 학자마다 견해가 좀 달라요. 아침 제사와 관련된 새벽 기도 그리고 저녁 제사와 관련된 제 9시의 기도 그리고 황혼에 드리는 기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번 기도했다고 하는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은 성경의 그 명령을 쫓아 예배를 드리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하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출애국기 29장 41절이나 민수기 28장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시간은 약한 30분 정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기도가 이제 오랜 전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성경 낭독을 지금 다니엘서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전통이에요 <웃음> 종교적 전통이죠 <웃음> 뭐 다니엘서 6장 지난번에 읽었던 10절에도 나오고 또 9장 3절 이하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웃음> 본문 이후에 그 사도들의 기도 습관을 보면, 이런 기도의 틀이, 틀이 아주, 어, 없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베드로드 뭐, 이제,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렇게, 이제 기도,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다 사실, 오늘 현대인들이 기도를 정해놓고 하지 않는, 특히 개혁교의 성도들이 기도를 정해놓고 하지 않는 그런 폐습이 있는데, 그건 사실 별로 안 좋습니다. 사람이 약해가지고요. 어떤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습관, 그 경건의 연습이고 경건의 습관이거든요. 육체의 연습도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데 경건의 습관은 뭐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뭐 내가 기도하지. 이런 식의 생각은 진짜 이게 신비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은사, 신령주의자들의 생각이고, 그건 사실 자신의 그 나약함, 연약함, 그, 그 결핍됨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됩니다. <웃음> 우리 교회가 뭐 이제 일정하게 새벽 기도니, 구역 철야, 구역 기도 모임이니, 너뭐 금요 철야니 이런 걸 하지, 않지만 이 기도를 하지 그렇게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기도 무용론으로 막 흘러버리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건 물론이고 기도해야 됩니다. 합력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존재라면 이렇게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게 전혀 뭐 율법적인 그런 잘못된 기도가 아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그 너무 형식적으로, 어, 습관적으로 형, 그 해서 사실은 정상하진 않죠. 주님께서도 그 골반 기도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웃음> 일부러 기도를 자랑하려고 뭐, 그, 기도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외형적인 이런 습관들도 사실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기도가 아닌 그런 정상한 기도로서는 좋은 습관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간 것은 단순히 유대인들과 같이 기도하러만 올라간 게 아닙니다. 혹자들은 그 주님의 사도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대로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택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시간에 올라와서 기도하니까 그 시간에 가서 복음 전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칼빈이 그런 그 해석을 했습니다. 단순히 기도하러 간게 아니고요. 기도뿐만이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 <웃음>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심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오는 때 복음을 그 전하여서 그 그리스도만이 저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신 충만한 주의 사도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가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는 사실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아직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제도와 관습에 묶여서 유대교라고 하는 틀 속에 있으니까 유대교에서 궁극적으로 못 보고 있는 것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그 기도 시간에 올라와서 복음을 전하려 했다. 복음 오순절 이후에 주의 제자들의 관심은 이렇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선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목표나 공리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행동한 것은 결코 아니고요. 만물 충만과 통일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에 쓰임받는 그리토의 일꾼으로서 그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모든 일들을 주의하고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냥 종교성을 발휘해서 왔다 갔다 한게 아니고요. 늘 주님께 묻고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한발한발 행보했다. 이 사람의 권위라는 게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자기가 계획이 있지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는 틀리죠.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처럼 주의 제자들도 똑같아요. 주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으면 분명한 내가 내일 일을 알수 없지만, 내일 일을 그리스도의 영원한 경륜과 비추어서 계획하고 그 차서 이렇게 그걸 준비하는 것은 결코 불신앙이 아닙니다. 그게 신앙이죠. 아 내일 일은 난몰라요 하고 그냥. 그냥 하루하루 산다고 하고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사실은 주님의 주님 되심을 모르고 자신이 왜 주님의 몸인 교회 에 연합돼서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스스로 그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시간도 방만하게 쓰고 이제 주님이 주신 물질도 함부로 쓰고. 또, 그 주님이 주신 은사와, 그, 그런 직임도 함부로 사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참 예민하게, 그,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가. 사도들이 그 본을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때가 돼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니까 우리도 같이 기도하자 하고 올라간 게 아니고요. 분명한 목표, 영원한 경륜을 이룰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고 주님의 수종 노릇을 하기 위해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그 그 적대 세력들이 판을 치는 그그 그 성전에 어, 거침없이 들어간 거. 이런 것은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 그냥 자기 행동을 던져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 아라고 한다면, 교회 아로서 그 행동에 유의해야 하고, 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일을 말씀과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 분명하게 받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연의 사명이 있잖아요. 신자들의. 주님의 몸인 교회 아로서. 그리토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 그리토의 품성을 어떻게 나타낼까? 그것 알아야, 그 주님의, 주님께 받은 그, 그 품성을 알아야 자기가 그걸 누려가죠. 그것도 살펴보지도 않고. 그, 그, 것을 어떤 관계 속에서 누려가야 되는가. 인격적으로 그걸 몸에 붙여서, 주님의 말씀을 몸에 붙여서 생명의 양식으로 쓰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인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개혁신학을 암만 공부를 해도 개혁,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는 그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안 비, 그, 그 10년이 돼. 아까도 공부할 때도 생각했지만, 10년을 그런 세월로 보내보세요. 그냥 맨날 소원만 갖고 후회만 할 뿐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함. 사람도 안 변하고요. 사람이 안 변. 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안 변한. 그러면 저 복음 전함은 너나 잘 믿으라고 하지 않겠어요. 사람이 안 변한, 늘 탐욕적으로 움직이고. 그렇게 자기, 자기 자랑하는 데나 돌아다니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사도들의 행보를 우리가 그냥, 그냥, 그, 그 글로 보면 그냥 성전에 올라갔네.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도들은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원한 경륜을 이을 종으로서 그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한 거예요. <웃음> 이런 생각을 하지, 아예 하지 않고 있는 때에는 주님의 정상적인 제자 노릇은 언제든지 할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면 주님의 행사를 해야지. 주님 주님 주님조차도 삼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구속사 안에서 종속돼가지고 아버지의 경영을 이루는 일에 자신을 순종해서 들여갔잖아요. 그 적대 세력들이 있는데도 갔고, 또그 복음을 받아야 할 때로 나아갔고, 그 제자가 됐으면 그런 주님의 인도를 쫓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는 일을 위해 내그 현재적인 뭐 행복과 안위는 다 제껴놓고요. 그 일을 위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자신들의 행복을 생각하면 성전에 올라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성전이라고 하는데가 지금 유대인들의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는 그런 현장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건 그게 이게 죽음을 뛰어넘는 일을 죽음에 이르는 모든 일들을 감수하고 하겠다고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 그냥, 우리 기도 시간 됐으니까 같이 가서 기도하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주님께 연합돼서 살아가는 지체다. 주님의 지도를 안 받으면 내 생명은 없는, 거저 달려있는 지체다. 그런 각성이 있어야 주님, 늘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그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가 아니라요, 그 교회 아로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의 기도 시간인 오후 3시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떠매고 왔습니다. <웃음> 옛날에 그 주님의 사역 이전에 이제 주님, 아, 이, 한2년 전에 그그 그 일이 있었잖아요. 중풍병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지붕을 걷어내고 내려 내려 그 메고온 그런 일도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그 사람들을 안진병이 된 자를 뭐 혼자 오, 올 수가 없으니까 더 매고 온 거죠. 그 사람은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는 자예요. 성전 그로하여금 그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그렇게 떠매고 온 곳입니다. 사도행전 그 4장 22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약한 40세 정도, 40여세 정도 됐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미문은 성전에 어느 문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5세기 이후에 그 동문인 그 수산문을 미문으로 어 여기는데 그러나 요세프스나 그 미시나의 문서를 보면 그 니카노르문을 동문이라고 했습니다. 미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니카노르문은 황동을 주재료로 해서 보석등을 받아서 만든 무려 그 23m나 되는 아주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문이라고 한거죠. 이 문은 성전 바깥, 아,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 있었던 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그, 성전에 보면, 성소, 지성소가 있고, 그 앞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요. 유대인들의 뜰이 있고, 그 바깥에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바깥, 밖에 이방인들의 뜰이 있어요. 그 밖에 여인들의 뜰과 이방인들 사이에 그 경계에 그, 그 사이에 그 문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문 앞에 그렇게 마주친 안진뱅이는 요한을,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고를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곤고하고 비참한 그런 위치에서 그저 자신의 생계를 위해 그 신심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을 향해 동종을 구하여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죠.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해서 외형적인 그 구제를 잘 했습니다. <웃음> 뭐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뭐 구제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그들은 형식적으로라도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그 구제를 사람들 보는 앞에 했습니다. 런데 그런 걸 아니까 이제 그그 그, 그런 걸 이용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특히 안진뱅이 같은 사람들 불쌍해 베는 사람을 데려다가 거기다 놓고 같이 얻어 먹고 어 살려고 한 것이죠. 그 안진뱅이 거지의 관점은 이그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육신의 것으로만 아, 머물러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 거지를 보았습니다. 아마 이전부터 성전에 자주 다녔기 때문에 그 거지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의 실제적인 형편에 주목을 했습니다. 단순히 그 외형적인 그 비참함만 보고 상대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 주님을 몰라서 그런 비참함에 빠져있는 인간의 본연의 상태를 주의해서 본 것입니다. 그냥 일반의 그냥 타락한 인간들이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는 동정 어린 눈으로 그 사람을 보, 본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봤다면 그런 그냥 동정만 하고 가, 가겠지요. 그렇게 본게 아니니까 이제 주님을 소개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처해있는 영적인 그런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를 주목해 본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와 요한의 관점은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상대의 영적인 상태를 헤아려 보기 보다는 그저 현재의 육신적인 상태만을 보고 판단하는 일에 아주 길들여져 있는데, 그래서 진정으로 도와줘야 할 것을 돕지 못하고, 그냥 부차적인 것을 준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자들이 많고, 우리들도 그런 성향이 많은데요. 그런, 그런 자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베드로와 요한의 그 주목입니다. 실로 베드로와 요한의 안목은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을 바라보던 안목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영적 형편을 생각하셔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주님의 안목을 가지고 그 거지를 안진배이 거지를 바라본 것입니다. 전혀 어두움에 갇혀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지도 못하고 있는 자에게 주목하며 단순히 현실적인 그런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하기, 일을 하기 위해서 성신의 감동 가운데 그렇게 안진뱅의 거지를 주목해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이 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안목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가. 주, 주님의 안목을 보고 생각하면 진짜 조, 선한 이웃으로서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을 줄수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그들의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잠깐 그 해결해주는 일밖에는 하지 못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뭐땅 끝에 나가서 선교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영, 물론, <웃음> 이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아, 그 육신적인 어려움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평소에 그런 일을 그런 안목을 가지고 돕는 일을 하고 특별히 그런 주님의 감동 속에서 그런 상황도 모르고 이제 그저 먹고 살기에만 매여 있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될게 아닌가? 복음을 들을 기회를 그런 안목 그,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평소에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에요. 그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뭐, 자기는 배터지게 먹고 살면서, 누구는 나는 은과 그는 없으니, 뭐, 저기, 그리도의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라. 그것처럼도 위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돼다 아무튼, 그렇게, 그 안진뱅이 거지를, 그, 그 주님의 안목으로 눈여겨보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지에게 우리를 보라 하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런 종형은 보통의 확신을 가지고서는 할수 없는 말입니다. 구속사 안에서의 자신들의 위치와 역할을 분명하게 인식하고서 성신님의 현실적인 지도를 받지 않고서는 할수 없는 말을 한 것입니다. 당시의 사도들은 임의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자신들을 들어쓰셔야 그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의 뭐 은사주의자들 같이 언제든지 난 그런 은사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나한테 와. 내가 안수해줄게, 낫게 해줄게.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성신님의 인도와 그 가르치심을 바, 평소에 받은 사람이 아니면 할수 없는 말을 한 거예요. 우리를 보라. 돈을 구하는데 주님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를 보라. 내가 누구인가. 내가 사도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그것에 주목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들어쓰셔서 일하신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할수 있는 거예요. <웃음> 다시 말씀하지만, 이런 말은 아무 때나, 아무든지 쓸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수 있었던 것이고, 당시의 그 미신적이고 불신앙적이며 또 물질주의적인 상태의 시절에 보이는 표적의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므로, 누구든지 자기들이 생각하는 때에 이런 표현을 하여서 어떤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실로 베드로와 요한의 우리를 보라와 같은 이런 표현은 1차적으로 당시 성신님의 그, 그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의 하는 일에 어떠함을 표출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고 더 나아가 그안진뱅의 거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동량만 기대하고 구고를 하는 자, 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의 실체를 바로 바라보고 그 자신들이 하는 일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알고 거기에 따르는 은혜를 받아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병을 고치는 것에서 끝나면 그냥 하나의 일개 저 신비한 권능을 행한 그런 이적적인 존재밖에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왜그 일을 했는가를 알지 못하면 그 이적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라 하는 것은 아주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 자신들이 어떤 그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고 은혜를 누리라 하는 거죠. 당신의, 당시의 그 경륜화에서는 이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 희망이 없어요 사도의, 지금도 우리가 이제 정통교회의 그 속성 제일 첫 번째 사도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전제해놓고 거룩성이나 통일성이나 보편성을 얘기하는데 이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 가르침과 그 표적적인 사역을 했던 그 정통의 계보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 사도들을 떠나서는 사도들의 지도를 받지 않고서는 구원의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냥 먹을 것을 줄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어,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생의 저질 나누어 주는 그런 존재로 봐야 어, 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도록 하는 그런 표현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보라. 여러분들, 또, 어디, 어디를 가도 나를 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보라. 나, 나 더럽게 사는 거 보지 말고, 그, <웃음>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나 반면교사로 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쓰임 받는 존재로서, 그 표현을 해야지, 나를 바라보라고. 긍정적인 면에서 그런 표현을. 진짜 내가 교회 아로, 저, 살아가고, 주님이 나를 진짜 현재 통치하시는 걸 생생하게 누려가는 존재로서 나를 봐. 해야지, 그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아니에 높이 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현재적으로 나타내는 거아니에 나는 보지 마. 주님만 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 악역을 감당하는 부흥강사들 초, 초기에 몰라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 신발장 집어 던져요. 막 던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졸고 앉아있냐고. 집어 던져요. 막, 막말을 해요. 나이 먹은 사람한테도 막, 권사님들한테도 막말을. 자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역할론에 빠져가지고, 어, 하나님 잘 믿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그 나를 보라가 안 되는, 안될 만한, 우리를 보라 할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안진병의 거지는, 그 소리를 듣고 무엇을 얻으려 하여 그두 사람을 많이 쳐다봤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먼저 은과 금이 내게 없다 했습니다. 이 말은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할 형편을 보이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이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소유는 왜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주머니에 뭐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은과금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들도 굉장히 어렵게 사는 걸알수 있어요. 이런 걸 보면. 굉장히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다. 주님이 먹이시는 걸 먹, 먹으려고 그렇게 사, 살아가려고 만유의 주제이신 그분이 높이 되신 그분이 이제 나를 하루하루 살리신다는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내가 내일을 위해서 통장을 저축해 놓고 은과 금은 없으니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절대 안 됩니다. <웃음> 하나님의 도구 노릇하는 일에만 충심을 가졌다. 그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통하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스스로 좌지우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역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그와 같은 능력을 행사하셨으나 오히려 핍박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셔서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님의 권위를 따라 행동하는 종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경멸을 받으신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서 오직 그분만이, 그분의 이름만이 중보자로서의 능력이 있고 그분만이 이 안진뱅이의 그 거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줄수 있는 그라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알고서 베드로는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의지하여 종으로서 이런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토의 종은 반드시 어떤 자에게든지 그리토의 권위와 능력을 드러내는 일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업적을 다 배제하고 오로지 그리토만 드러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얻은 사랑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 사도는 그 베드로 전소 4장 11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까지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미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의 생각은 철저히 그리토를 드러내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있고 그리고 그 비참한 영적 환경에 있는 자들의 구원의 마음이 모아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그런 자신들을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기를 바라는 큰 그림이 있어요. 사도에게는 그 일을 그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나사렛 예수가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일의 종이다. 그 나사렛 예수만이 유일한 그 구원의 창구가 되고 우리가 거기에 쓰임 받는 그 유일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낸 거죠. 물론 뭐 이제 우리가 이, 이 당시에는 사도권이라는 게 아직 확정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 사도권이라고 하는 건 한참 뒤에, 바나바도 사도로 불렸고, 또그 외에 다른 일꾼들도 사도로 불렸었어요. 이게 문제, 중요한 것은 높이 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현재적으로 교회 아로서 받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선언은 사실 인간편에서 보기에는 아주 가공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모태로부터 안진뱅이단, 자에게 걸을 수 있는 건강한 다리를 만들어 놓, 놓지도 않고 걸으라 하는 것이기에 <웃음> 얼마든지 자신을 조롱하고 기만한다고 항변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가뜩이나 비참한 처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허황한 그 말로서 현혹한다고 따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가벼운 감기나 어떤 신경성의 병이라면 혹 가능할지 모르는데 아예 모태로부터 베네병신인 자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므로 얼마든지 자신을 조롱한다고 항의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선언을 하고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 안진병이 거지는 간절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안진뱅의 거지는 베드로의 선언에 고웃음치거나 항변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인식하고 이런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이런 즉각적인 변화는 사실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신님의 감화에 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그간에 들은 구주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이 그종 베드로와의 만남과 그의 말씀 속에서 열매를 맺어서 그런 변화를 맞이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추측도 할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전에서 오랫동안 구걸을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나사렛 예수께서 그 성전에서 사역을 하실 때 한쪽에서 그것을 보고 나름대로 마음 깊이 생각을 해두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무튼 그가 나다렛 예수의 종, 베드로의 그 그와 같은 선언에 그런 믿음의 마음을 먹은 것이 그의 치료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입증되었습니다. 믿음에 의한 결과를 보상으로 그렇게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베이도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단순히 그냥 자기 현실적인... <웃음>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생각으로 순응한 게아니다 오랫동안 이 성전 민문에 앉아 있었으면 그동안에 그 예수 그리토,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은 다 들어서 알수 있었을 것이고 <웃음> 그에 의해서 어그 그가 무엇을 가르쳤고 왜 죽었고 <웃음> 어떻게 살아났는가 그런 내용도 사실은 어렴풋이라도 다 들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뭐 이제 오순절 그 성신강림 사건도 있었고요. <웃음>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음으로 양으로 아마 다 알아들었을 것이고 거기에 쓰임 받는 그런 그 종들의 그 소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뭐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게 뭐 즉각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순차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여기는 특별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 이전의 내용들은, 뭐, 잘알 수가 없으니까요. 아무튼, 그, 나사렛 예수의 종 베드로의 그와 같은 선언에, 그, 믿음으로 반응해서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그는 즉시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이는 실로 구약에 예언된 일의 성취로서의 사건입니다. 이사에서 35장 6절을 보면 메시아가 올때 저는,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라 했는데 그것이 여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헛되게 돌아가는 일을 하지 아니시는데, 과연 여기 안진뱅이 거지에 그런 믿음을 모른 척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진뱅이 거지는 육신적인 것은 물론 영적으로 어, 회복을 하고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웃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이 사람이 보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러니까 그 나사렛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앞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가슴 벅찬 감동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인 것입니다. 받은 은혜의 온전한 마무리를 그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한 것입니다. 사도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런 이적적인 일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안진뱅이었던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그가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인 것을 알고 기이 여기며 크게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에 의한 이적은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당사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또그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이렇게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난 거지 효과가 안진뱅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참미의 고백이 나왔고 또 아울러 그것은 목격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서는 기이하기며 놀라는 것으로 그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적은 그 진리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더 전진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적이 그 믿음 자체를 생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적적인 사실을 보고 놀랐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그 이적을 일으키신 주님을 바로 알고 영접해야 그 안에서 생명을 받아서 더 장성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 여기서 사도들의 첫 이적에 대한 효과를 소개할 때도 구분해서 그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렇게 놀라고 기이 여기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그 일을 이루신 그리도에 대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경건에 대한 준비작업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믿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적 자체를 추구하는 오늘날 많은 신비주의자들이나 아예 이적 자체를 무시하고 정신만을 배우려고 하는 현대주의자들이 얼마나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웃음> 어, 지금도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뭐 기도원이나 은사주의자들의 집회를 가면 그냥 병 나는 것의 목적이에요. 왜 개시적인 이적이 있었는지, 그걸 통해서는 뭘 알아야 되고, 어떤, 어떤, 어떤 결과적인 산물을 내야 되는지. 이 사실 정상한 어, 이적의 정상한 믿음을 보이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대로 나가지만 아니면 그냥 기이 여기는 정도로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 12장 끝부분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기, 이적을 베풀로 달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요구에 그 이적을 베풀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이적 자체를 요구하니까 이적을 베풀지않으시는 일을 하시는거예요얼마든지 우선 이적 베풀어 놓고 복음 지하런생지이안생지을안시지신 거예요. 않으시지 않으시지 않은이지않 의미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사도에 의한 첫 이적이 과연 어떤 목적으로 있었는가를 결론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높이 되신 예수 그리토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 하는 것. 둘째, 그 일의 도구로서 사도들이 쓰이고 있다 하는 것. 셋째, 이 이적은 믿는 자들에게 믿음이 강화되는 경건함을 가지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놀라고 기이 여기는 일로서 경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의 작업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적은 당대의 연약한 영적 집안과 개시적인 완성과 연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 반복될 필요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안진병이 일으키려고 하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이 성경 본문 이안진병이가 일어난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은 성경 사도들의 사역과 연관된 것이고 계시의 완성과 연관돼 있는 것이에요. 이게 계시가 완성돼서 성신의 인도를 받는 조, 존재들이라면 이것이 여기서 지금 안일어나도 내가 평생 안진병이로 살아도 주님의 복음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난안진병이에서 안이 지켜주면. 나는 주님을 못 믿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 개시적인 이적의 본뜻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이 은사 이 본문을 잘못 고해하고 있는 겁니까? 저도 사실은 신앙의 초기 때잘 몰라서 저뭐 그때 중이염 앓고 있었는데 이거 병원에 다녀서 이게 수술 날짜 받아놨는데. 그 어떤 은사주의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났지, 그걸 뭐 병원에 가서 났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 수술을 안 해가지고 몇십 년을 더 고생했어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죽지도 말아야 돼,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무지하면, 그런데 휘슬리는데. 휘쓸, 물론 이제 선교 현장에서 그런 비상, 비상적인 이적은 있습니다. 비상적인 이적은 있지만, 이게 본문을 끌어다가 이적을 일으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본문을 통해서는 그리토를 보여줘야지. 나사렛 예수 그리토의 하나님 되심과 구, 구, 구세주 되심과 심판주 되심을 얘기해줘야지. 창조주 되심. 그걸 얘기해줘야지. 본문을 가지고. 내내 내 눈앞에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게 보여지지 않으면 난안 믿어. 이런 사람들은 못 믿는 거지 그냥 여기저기 여기 두 번째 반응을 보인 사람 수준에서 더 밑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의 이적은 예수 그리토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도 그런 연결점이 없이는 이적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웃음> 이적 중의 이적은 사실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이죠. 어떻게 한 창조주 되신 분이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낮아진 그건 주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적은 물론 뭐 높이 되신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이적 중의 이적이지. 주님이 낮아지셨으니까 높아지신 것도 있는 거예요. <웃음> 이적 중에 이적은 성육신하신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당대의 경륜상 사도들을 통한 당신의 나라의 확장이 정상한 방식이었다는 것과 그 일이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원리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생명을 얻거나 그 생명을 어, 부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이적이라면 이적이에요. 어떻게 어둠 속에 있는 자식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가? 이게 어떻게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이적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 이런 걸 무시하고 단순히 본문을 빙자해서 이적 자체를 추구한다거나 개시적인 의미의 이적이 가르치는 진리를 무시하고 그냥 정신만 본받으려고 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음주의자들도 악한 것이고요 신비주의자들도 악한 거예요 성경 해석이 잘못가지고 더욱 심각한 것은 주님의 이런 게시, 게시적인 이적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가져오는 것이 없이 지식신앙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제일 비참한 것입니다 이런 걸다 알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토의 종으로서 교회의 종으로서 사역을 안해 생활도 안 하고 사역도 안 하고 그 존재도 드러내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겁니다. 그 제일 비참한 게 아니. 구약의 성도들이 꿈꾸고 바라봤던 세계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 그 실체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 실질은 하나도 안 누리고 그냥 예수 믿고 나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러고 생활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버려.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주님의 구원을 아는 것은 진짜 이게 천지개벽할 일이에요. 복음을 알고 내 죄를 깨닫고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 천지개벽할 일보다 더큰 일이라는 말. 이적 중에 이제 그걸 모르고 그냥 그냥 교회 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게 이게 문제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들이. 모르면 우리가 어찌할거 하고 탄식하며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는가? 주께서 쓰시는 일꾼들을 통해서 그 주께서 쓰시는 일꾼을 바로 바라보고 도움을 요청을 해야지. 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런 도움도 필요없고나 혼자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지.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교회.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나 뭐 이렇게 제도적으로 묶어가지고. 어, 뭐 가르치는 교회 배우는 교회 갈래는 이런 거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요. 그러면 그 개혁자들이 그, 그 직분의 개혁을 해가지고 마, 만인 제사장을 회복했다고 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질서도 무시했나? 직분의 그 예배의 개혁, 직분의 개혁은 그 본상의 개혁이에요. 단순히 인간, 인간이 말하는 평등 사, 박의 사랑, 이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 앞에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 속에서, 그, 그 질서를 누려가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나부터 살고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적 중에 이적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그걸 안 하고, 이 본문을 보고 있으면, 그, 지식신앙으로만 있으면, 개혁신앙의 3대, 그, 거지신앙 중에 하나가 지식신앙 아니에요. 일시신앙, 이적신앙, 이세 가지인데, 지식만 갖고 있어. 그 지식이 자신을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주의 증인으로서, 주님과 현실적인 다스림도, 주님의 현실적인 다스림도 안 받고, 이 질, 이살 주께서, 그, 그 사역자의 입을 통해서 교회 임재하기를 기뻐하시고 교회 축복하고 교회를 인도해가시기를 기뻐하시는 그걸 모르고 다른 교회 외적으로 제자 운동을 한다거나 뭐 그게 그다 교회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물론 뭐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복음 자체로 그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기도 하시지만 특별하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참 현실적으로 이 실질적인 신앙을 누리고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유대 기도 시간에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가 성전 민문에 앉아, 앉은 날때부터 앉은뱅이 된 자를 만나 그를 그리도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이적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어떤 관점으로 그 사람을 주목했으며 어떤 원리를 전제로 그들의 사역을 확신 있게 했는가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와 어떤 상관관계를 이루는 것이었는가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의 엄청난 선언을 들은 자가 어떤 자세로 그걸 받아들여서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이 이 이적적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그, 그, 갖게 됐는가 하는 것을 아... 알게 했는가 최종적으로는 그계시의 이적이 오늘날에는 어떤 원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실로 당신의 작정된 계획과 관련하여 역사를 섬리하여 나아가시는 주님의 일하심은 한치도 오차없이 그 완전하다는 하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여 나아가신다고 할 때에도 당신의 일꾼들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진리와 성신 안에서 자유롭게 의지를 써서 행한 그것들을 써서 그 결과들을 증험하고 나갈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가는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이 이천의 한 지교회로 모이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약속이 있고 우리를 들었으시는 원리가 동일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명백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주님의 일하심의 결과는 우리가 충분히 우리삶 속에서 우리 관계 속에서 경험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대의 경륜적 질서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바른 안목을 가지고, 확 믿음으로 확신을 하며, 반응을 보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신, 말씀과 성신을 의지한다고 할 때, 그걸 명제적으로, 표제적으로, 공식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그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누려져야 돼. 그래야 주님이 나를 쓰신다는 걸 나도 확신하고 내가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는 것을 그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에서 말한 모든 말씀의 효과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뭐 사단은 어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도 성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 아버지의 그 깊은 속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자 가운데 깨우쳐 가지고 교회를 어, 그 완성된 상태로 이끌어 가완 완성, 완성될 상태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미 하늘에 앉혀진 존재들이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그 하늘의 에, 천국의 속성과 그 그 나라의 아름다움, 그 진선미한 내용들을 나타내고 살아가게 하신다. 그것이 우리 삶의 행복 가운데 교회 아로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 헛된 것이다. 내가 주님 앞에서 밥을 먹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헛된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도 헛된 것이다.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죄 백성으로도 주님이 원하시는 큰 그림을 내 인격 속에서 누려가고 관계 속에서 누려가는 것이야말로 이적 중의 이적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